리버스 호스피탈이라고 불리는 레벨 마이너스 익스클로메이션 마크는 레벨 익스클로메이션 마크와 동일한 불가사의 레벨로 취급되며 레벨 익스클로메이션 마크의 복도 끝에 있는 문을 통해 의문 확률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한 레벨 익스클로메이션 마크 익스클로메이션 마크의 더 블루 홀웨이에 있는 문을 통해 노클립 현상을 겪거나 레벨 더 엔드의 컴퓨터에서 세이브 미를 실행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리버스 호스피탈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병원 복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붉은색을 띠는 레벨 익스클로메이션 마크와는 달리, 레벨 마이너스 익스클로메이션 마크는 전체적으로 파란색을 보여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20km에 걸쳐 길게 늘어선 복도의 양쪽에는 잠겨있는 수많은 문들이 보이는데, 이중 잠금 해제된 문을 찾아 들어가게 된다면, 프론트룸의 병실과 유사한 곳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잠금 해제된 병실의 내부에는 일료용품 없이 병실 침대만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나 간혹 의자, 캐비닛, 테이블 같은 가구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병실에는 창문이 존재할 수 있지만 창문은 엔티티2 윈도우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접근은 되도록 권장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발견되는 가구 중 캐비닛은 대부분 비어있는 상태지만 운이 좋다면 몇 가지 의료 키트와 의약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견한 의료 키트와 의약품은 알려지지 않은 변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반응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의료 키트나 의약품을 짚는 순간 분단 증상과 같은 극단적인 충동을 느껴 이주와는 상관없이 사용하게끔 만들고 이를 사용한 반응자는 의료 키트와 의약품을 아무에게나 전하기 위해 레벨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비닛에서는 이륙키트와 이약품 외에도 아몬드 워터, 리퀴드 페인, 캐슈 워터, 파이어 솔트, 로열레이션, 캔 나이프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레벨에서는 어덜트 페이스링이 자주 목격되지만 적대적인 차일드 페이스링의 목격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습니다. 페이스링은 레벨 내에서 의사나 간호사처럼 행동하는데 이는 레벨에서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특수한 안개가 리버스 이펙트로 알려진 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리버스 이펙트의 효과가 지속되는 동안 페이스링은 공격받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방향자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블랙아웃 상황이 되면 적대적으로 돌변하기 때문에 완전히 신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레벨 익스클로메이션 마크와 비교하면 위험은 덜하지만, 레벨에 오래 머물게 될 경우, 블랙아웃이 발생해 레벨의 파란 조명이 전부 꺼지며, 약한시간 동안 완전한 어둠으로 물들어 엔티티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리버스 이펙트를 발산하던 안개도 사라져 친절하던 페이스링은 적대적으로 돌변하고 일반적 상황일 때 보지 못했던 스킨스틸러, 파티고어, 라이터, 컬러, 데스렛 스마일러, 파운드등미식별 엔티티들이 나타나 적대적인 상태로 방향자를 공격할 것입니다. 엔티티들은 일부 영역에 남아있는 희미한 회색빛을 기피하는 것처럼 보이며 방릉자들은 엔티티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라도 휴대가 가능한 방원을 소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블랙아웃 상황이 발생하는 동안 모든 병실의 문은 잠기게 되며 방릉자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 경우 그대로 병실을 갇히게 됩니다. 병실을 갇힌 방릉자들은 대부분 실종 처리되었기 때문에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직까지도 미식별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블랙아웃이 지속되는 동안 모든 엔티티는 공격적이며 적대적인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출구를 향해 달리는 것이 권장됩니다. 출구를 향해 달리는 동안 정신 안정을 위해 아몬드워터나 에너지바의 섭취가 필요로 할수 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출구를 통해 레벨을 빠져나가게 될 경우 이미의 안전한 레벨로 이동하며 엔티티를 피해 도망가던 중 바닥으로 노클립 현상을 겪게 된다면 레벨 1-1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백문 레벨 익스클로메이션 마크로 환경이 변할 수도 있는데 결국엔 레벨이 왜곡되어 붉은색 병원 복도와 사냥을 시작한 엔티티들을 또다시 마주하게 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리버스 호스피탈에 오래 머무는 것은 위험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조명이 꺼지기 전 서둘러 빠져나오길 바랍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